경북에 최근 거래되는 아파트 동향을 보게 되면 중산동에 펜타일즈가 실제 21년 1월 달에 6억 6천 하던 아파트가 23년 1월 30일 날 3억 7천에 거래되고 포항 남구의 포항 자이가 20년 6억 5천 하던 아파트가 23년 1월 달에 3억 7천 40%씩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펜타일즈 브로지오 경산 중산동 20년 12월달에 6억 6천하던 아파트가 23년 1월 30일날 3억 9천에 거래되고 마찬가지 계속 대구 경북에서 경북을 보게 되면 경산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재 대구 경북 경제지표를 보게 되면 대구 경북에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최근에 제조업이나 설비 투자, 수출, 실물경제 자세가 하락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2월 제조업도 마찬가지 1차 금속도 그리고 작년 대비 1 4 감소했고 전월 대비 5.9% 하락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경북쪽에서 18.6%나 전월 대비 계속해서 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그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 미친듯이 가격이 상승했는 아파트 가격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매매거래 마찬가지 역대 최저라고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죠. 뭐 예전에 21년 뭐 이후로는 지금 58.7%까지 하락을 했다. 매입 비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경기가 나빠져서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는데 현 상황에 경제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 것은 대부분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는 거지 실제 내집 마련을 위해서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고는 볼수 없죠. 그런 내용들은 사실 뭐 이런 뉴스를 보지 않아도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는데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데도 아파트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너도 나도 투자를 했는 거지 내집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구입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렇게 구입했는 아파트 가격들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갭투자나 연걸종 마찬가지, 결국은 견디지 못하면, 금매물로 아파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1월 3일날, 전매제한이나 아니면 금리, 그리고 뭐 대출, 보금자리 특례론까지 계속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아파트 거래량이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건매물만 일부 좀 팔렸는데 이 건매물도 과연 그 꼭지점이 정말 바닥이냐 결국은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부터 더욱더 하락한다면 지금 구입했는 분들은 또한번 상승시점에서 구입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 올해만 3만 9천 가구가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구입을 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물론 하락했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 분들 계시고 뉴스나 유튜브를 안 보고 그냥 아이고 저렴하게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덜컹덜컹 구입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평생 사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몇년 뒤에 다시 되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으로 과연 팔수 있을지 그리고 평생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 은 사실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구입 시점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괜찮다 괜찮다 얘기를 하지만 예전 2010년도에 미분양이 11만 9천 가구에 중공 후에 미분양은 4만 8천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계속해서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기미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공 후의 미분양은 7,500가구고 미분양은 6만 8천가구지만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투자로 구입을 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실입주로 구입했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지 가 않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미분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예전 미분양 어, 어떤 어 세대보다 더욱더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LH에서 구입을 해준다고 했지만 은 현재 그마저도 지금 제동이 걸려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H에서 비싼 금액으로 구입은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 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물론 매입이야 해주겠죠. 경제 악화 때문에. 건설 경기가 박살나면 그 밑에 하청부터 해서 하물며 피스 하나 파는 철물점까지도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룸 건물을 하나 지어도 공정이 뭐 100가지 정도의 공정이 있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백 가지의 공정이 있을 것인데 뭐샷시다 골조다 그리고 그쪽에 일하는 인부부터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결국은 경기 악화 때문에 부도나는 사례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미분양 아파트는 걱정할 것이고 결국은 미친 듯이 상승했는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중산동 경북 펜타일즈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6억 6천했던 아파트가 23년 2월에 4억 3 8 0 0 그리고 중산동에 마찬가지 벤탈즈 2차 최고가 5억 8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3억 7천. 그리고 포항에 두어 SK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5억 5천에 거래되었다가 현재 2월 5일 날 3억 9천. 그리고 경주에 두산 이브 같은 경우도 22년 1월 달에 5억 천만을 거래를 했는데 23년 2월 달에 3억 6,500. 그리고 포항 북구 창포동 마찬가지 장포메트로시티 같은 경우도 21년 7월달에 4억 4천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2월 4일날 2억 9천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구미 옥계동의 옥계 5미리 아파트 같은 경우 22년 4월달에 3억 9천 거래가 되었다가 2월 4일날 2억 4천 그리고 예천군의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도 3억 7천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2월 4일날 2억 3천 구미 공단동의 이편화 마찬가지 22년 2월달에 3억 8천 거래되었다가 현재 23년 2월 8일 2억 5천 그리고 경주 마찬가지 두산 이부 22년 1월달에 5억 천만원의 거래가 되었다가 23년 2월달에 3억 8천 포항에 마찬가지 청포 메트로시티 21년 7월달에 3억 2천 거래가 되었다가 23년 2월달에 1억 8천 6배 엄청나게 지금 경북 아파트들도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예천군의 우방 아이유쉘 같은 경우도 22년 1월달에 3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2월달에 2억 4천 5배 마찬가지 붕이의 현지 내법빌 4억에 거래가 되었는데 23년 2월달에 2억 7천 마찬가지 옥계 3명리체 21년 10월달에 3억 천에 거래가 되었다 23년 2월달에 1억 9천 5배 경주 두산이부 마찬가지 22년 1월달에 5억 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2월 4일날 3억 9천 포항 영덕동에 마찬가지 영덕 4차 21년 2월 달에 4억이 조금 넘는데 거래가 되었는데 2월 4일날 2억 9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억 2억씩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요. 이마저도 그나마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현재 미분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면 현재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주의 엘리넷들 마찬가지 가격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최고가 4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2월 4일날 3억 7천. 구미과 마찬가지 22년 4월 달에 3억 2천 하던 아파트가 현재 2월 4일날 1억 천오백. 경남 안서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여동생이 예전에 가지고 있다 팔았던 아파트고요. 그리고 북구 장성동 21년 10월에 달 4억 2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23년 2월에 달 3억 천만 원. 평균적으로 1억씩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더욱더 내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고점 자체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뭐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손해죠. 예,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팔아야 된다면은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10년 뒤에, 뭐 7, 8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받쳐준다면 그나마 본전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현재 이런 매물들을 파는 분들은 어떤 부위일까요? 상승시점에 팔지 못하고 지금 파는 분들은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파는 분들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아파트가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파는 분들 그리고 경기 악화에 어쩔 수 없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파는 분들, 아파트를 파는 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충분히 팔 수는 있지만 그 시점 자체가 현재 경기 악화 속에서 아파트를 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나 경기 악화의 영향을 받아서 파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미원평동 구미아이파크, 21년 1월, 10월달 월1 3억 5천, 그리고 23년 2월 5일 2억 4천, 황북구 마찬가지, 우방아이유쉘 21년 9월달에 4억 천, 현재 23년 2월 6일 날 3억 천, 경북아파트들도 거의 지금 2월달에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거래량이겠지만 은 그나마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또 파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오래된 아파트를 파는 분들은 마찬가지 뭐 경기 악화 속에서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가지고 있어봐야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파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구 경북 아파트에 어느정도 거리랑만 봐도 어떻게 흘러간다. 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들을 대부분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대구, 경북과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이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하락점이 지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 경북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은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게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